이번 영상은 하늘섭 대난투의 기본 가이드입니다. 현재 이벤트를 하고 있는 미션으로 이마젠 뽑기권을 무려 10장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하늘섭 대난투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하는 3대상 수동 PVP 전투입니다. 어, 시작할 때 먼저 배치를 받게 되는데 랜덤 다섯 판으로 티어가 나뉘게 됩니다. 팀 운빨이긴 한데 어, 대난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발컨이냐 싱컨이냐로 어느정도 전투력이 타협되긴 합니다. 5만 이상, 10만 이상 차이는 그냥 노답이고요. 게임의 룰은 후냐라고 하는 필드에 작은 인형을 들고 버티는 게임입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인형을 들고 있는 팀이 이기는 방식이고요. 무턱대고 싸우기반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한 팀이 후냐 인형을 15개 들고 있다면 체크메이트, 바로 10초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이때 10초를 버티시면 이길 수 있으나, 인형을 들고 있던 팀원이 죽으면 바로 역전을 당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니 주의해야겠죠. 전체 전장을 보면서 아군이 인형을 많이 들고 있으면 그 아군을 보호해주는 쪽으로 또 아군이 전투를 잘한다면 최대한 내가 훈연 인형을 들고 도망가는 전략으로 플레이하셔야 합니다. 18초마다 맵의 양끝에서 버프와 폭탄을 주는 곳이 있고요. 폭탄의 경우 드라프 공격 버튼을 꾹 눌러 드래그로 원하는 위치에 공격이 가능합니다. 들고 있다가 적군의 이동 경로에 미리 투척하면 맞출 수 있게 되죠. 이 동그란 폭탄은 맞춘 대상에 인형을 강제로 떨어뜨리고 스턴 폭탄은 맞으면 스턴 상태에 걸리게 합니다. 어, 그런데 이 훈약 폭탄도 맞추게 되면 은 상대를 넘어진 상태로 만들 수가 있으니 어, 보이는 폭탄은 무조건 적들에게 던져주면 되겠습니다. 버프 쪽에선 신발과 체력 버프를 먹을 때 과군 전체 효과를 보니 볼 때마다 먹어주는 쪽이 유리합니다. 이벤트의 모든 보상을 받으시려면 1200점인 실버를 달성해야 하니 주말에 몰아서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이렇게 게임의 기본적인 룰 자체는 쉬우니까 어떤 이마젠으로 가져가는 게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장비 쪽에서는 유저간에상승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장 공격력이 높고 방어구레임이 높은 걸 착용해주세요. 이마젠은 대부분 공격형은 상태 이상을 거는 스킬이 많고 지원과 방어는 보호막이나 힐을 주는 스킬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높아봐야 4성 도롱이 하나뿐이고 3성 중에선 지원형과 방어형의 효율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공격형을 다 데려갔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이 하늘섬 대난투의 이마제는 지원형과 공격형입니다. 빠르게 상대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많은 후냐형을 들고 있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어, 인형을 먹고 오래 버틸 수 있는 이마젠을 골랐습니다. 등급은 4성급에서 골랐고요. 3성급의 스킬은 어, 그다지 효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예 뺐습니다. 저처럼 무소가금 분들 중에서 4성이 없다면 은 어, 그냥 공격형으로 싹다 데려가시면 됩니다. 지원형 쪽에선 나무속성에 감성초, 빛속성에 웃기, 빛속성에 별나방, 어둠속성에새뿌리 이렇게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여기 있는 이마젠들은 모두 최대 HP의 7.5%만큼 4초간 지속 회복하는 스킬이고요아 감성초는 즉시 회복입니다 그리고 비속성벨라방의 경우는 이속 증가와 스킬 회피율이 있어서 최대한 희냐를 많이 먹고 무빙치기 좋은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공격형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스킬 사용시 딜량이 높은 걸로 추정되는 이마젠만 골라봤습니다 4성 중에서는 굴 물 나무 속성들 이세 개가 모두 비슷한 공격 형태라서 뭐 효율은 그닥일 것 같은데 그다음은이셋 중에서 고른다면은 불 속성의 눈치입니다 어, 스킬 타격 당 공격인데 어, 뭐 피하면 그만큼 딜량 제일 낮겠지만 어, 저 타격을 다 맞게 된다면은 딜량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 빛속성과 어둠 속성이 공격형에서는 제일 세기 때문에 이두 속성에서 공격형이 있다면은 무조건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속성에서는 싸매기, 어둠속성에서는 쌈복, 또 어둠속성에서는 야미,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네요. 어, 싸매기와 쌈복 둘다두 가지 상태 이상을 걸기 때문에 어, 앞에 있는 이 불속성, 물속성, 나무속성의 이마젠들보다는 배로 좋다는 걸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어둠속성에서 야미는 배경이기 때문에 어, 성능은 확실하게 좋고요. 자 방어형은 따로 추천을 넣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배경으로 있는 이마젠들의 효과가 너무 사기적으로 좋고요. 그외 삼성급들은 또 너무 효율이 구려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방어형은 아예 제외했습니다. 무조건 배경이 있는 방어형들이 제일 좋고요. 그 외에는 뭐 굳이 뭐 3플로나 있나 싶습니다. 그나마 삼성 중에 물속성 고랭고랭이 5초간 공격력의 85%만큼 보호막을 주기 때문에 구하기도 쉽고, 어, 몸이 약한 우리 무소가검들한테는 가장 강추되는 이마젠입니다. 이 앞에 소개해드린 이마젠 중에서, 어, 만약 제가 가지고 있다면은, 저는 싸매기, 쌈보, 그 다음에 웃기, 이렇게 빛속성과 어둠속성으로 들고 가고 싶네요. 어, 효율 면에서는 이렇다는 거지, 어, 실제 대난투에 들어갈 땐 그때그때 팀원과의 협력과 손컨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늘섬 대안투는 6월 20일까지 이벤트 기간이니 꼭 그때까지 실버를 달성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